안녕하십니까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한국예배 키티보 스튜디오에서 방송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로르바이트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한번 보고 우리 식구님들한테 뭐가 진행되는지 고있 한번 보여주자 저 뒤에 좀 가고, 우리 전 회장님이 정자를 만들었던 그 부분부터 시작하자. 어, 그거, 그거, 그거, 그거. 어, 그거야. 어, 다음, 다음 거. 다 어, 어. 오케이, 그렇지. 우리 전 회장님이 우리 아버님의 3대 왕권 아들들을 어, 데리고 가고, 같이와 함께 브랜든도 도와줬죠. 우리 한 여기 이세 도와주면서 여러분, 어, 우리 식구님들이 청림 기념관 방문하실 때 놀라운 아름다운 한국 한옥집 전통 놀라운 기와집 이 기와집 정자가 이제 설치되었습니다. 그거는 절대로 미국사람들할수 없는 것이고 와! 그거 미국사람들할수 없는 것이고 전무가 해야 돼요. 딱전 회장님이, 정상철 회장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은 71세의 시간 연계가기 전에 이런 특별히 참모님 어, 기념관에 <웃음> 어, 아버님 기쁘게 만들기 위해서 남고 싶다 어, 물론 우리는 제가 전회장님 불렀지만 전 회장님 그런 모, 어, 마음으로 크, 그 아름다운 놀라운 작품을 와 만들었습니다. 박수 우리 아이들이 절대로 혼자서 못해 이거. <웃음> 그 100% 전문가 전 회장이 어? 인도에서엔 그거 나왔지 아니 그 지붕이 여섯 단계 있어 여섯 단계 일곱 단계 기와까지 여덟 여덟 단계 걸 네. 세상에 그 지붕이 놀라워 지붕이 완전히 예술적인 작품이야 야 하여튼 <웃음> 이제는 참무님 기농에 와큰아프그이드 어, 받고 또식구님들이참무님 기농관에 와서 정성 들이시고 또 기도하러 오실 때에 사각형 기와 어, 뭐야 한옥집 크, 정자가 생겼습니다 와와와와와그 다음에 우리 전현영이 다시 오고 어 뭐야 팔각형을 만드네요 팔각형 크,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놀라울 거야 팔각형이 오 마이 갓쇼 마이 갓 장난하니까야 어 이야, 진짜 말이야. 하여튼, 이러한 놀라운 어, 건물들이 이제 올라오게 됐습니다. 박수! <웃음> <웃음> 아유, 하여튼, 우리 전해자님 아주 수고하, 수고하셨는데, 두달 동안에, 한한달 동안에, 한 달, 그렇게 빨리 한 달에 하셨어, 그한달 동안에. 자제를 구입하고, 기다리고, 뭐, 등등 하면서, 한, 한달 안에, 우리 아이, 아들들 세 명이랑, 십만이가 여기 택팀이니까, 아빠 킹스리포와 예배를 진행해야 되니까, 십만이는 못 도와줬지만, 어, 신팔 신준이, 하고, 신드기가, 저는 전 같이, 함께 하면서, 물론, 시파리가큰 형으로서 제일 많이 했지, 사실은. 그러면, 브랜든 2세가, 어, 많이 도와줬지. 오케이? 아, 아카데미도 한번 갔지. 아카데미도 한번 가고, 어, 이큰 지붕을 올리는 것을 도와줬지. 그치? 거기, 아카데미아가 빅타모리 왔나, 들어왔나 보자. 코멘트 한 보자. 얘네들이 들어왔는지, 젊은 놈들이. 네? <웃음> 들어왔나 왔나? <웃음> 한 30초 늦으니까 <웃음> 어허 <웃음> 어, 오케이 그래 그래 래 들어왔구만. 비 네. 네. 빅터몬 어딨어? 아, 아카데미, 아카데미 어디야? 들어왔어? 어 음, 아카데미에다 아, 아카데미 다 들어왔는데 빅타몬이 어딨냐? 아! 들어왔구만! <웃음> <웃음> <웃음> 오케이 하여튼 우리 그 상슈리 아카데미가 우리 어, 전회장님 그 지붕을 어, 어, 올리는 것을 도와주면서 이 젊은 놈들이 이번에 아카데미도 페라벨 어, 많은 내용도 하면서 어,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들도 같이 동참하고 어, 훈련 좋은 훈련을 많이 했네요 이번에자로레머니스 인생을 함까지 가자 한번 보고 어허 오케이 저는 아 잠깐만 깐만그 잠깐만. 다음에요 파스타쿡 파스타쿡 목사님 집 한번 보여 집. 음, 아 여기는 어제 우리 파스타쿡 목사 여기는 완전히 홍수가 완전히 폭우가 와가지고 플로리다에서 올라왔던 태풍이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완전히 홍수 바다로 완전히 잠갔는데 여러 부분들에 벤젤빈하고 높으니까 높은 경니까 너무 심한 그런 어, 홍수와 그런 부분들이 물에 잠기고 그렇지 않았지만 파스타쿡 목사님의 어, 성전이 완전히 물에 잠겼어요. 한1 m 물이 들어와 있었지. 세상에 그 사진들을 어, 보여줬는데 일단 우리가 빨리 누린밤에 어, 모든 젊은 놈들 모집하고 거기 빨리 달려가서 아, 패스쿡 목사님 청소 밑에, 아, 뭐야, <웃음> 지하실하고 교회를 청소하는 것을 도와주면서, 여기에서 월남포, 월남포 면하고 그 내용들 아이들 위해서 사주고, 또 패스쿡 목사님이 점심 뭐 저녁 못 먹어가지고 빨리 먹으라고 하면서, 젊은님들이 이제 맛있는 포와, 에, 아, 월남, 월남면, 먹는 모습이에요. 지금, 걔들이 너무 잘 먹고 있죠. <웃음> 근데 걔네들이 잘 봉사하면서, <웃음> 패스터쿡 목사님을 도와주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어? 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에, 우리 목사님, 패스터쿡 목사님을 도와주면서, 어, 아, 주 늦은 느까지 도와줬지만, 그래도 좋은 보람 있는 이했으니 우리 젊은 놈들도 어잘 했다고 어제 <웃음> 어? 걔네들이 무도 훈련 연습하고 있는데 빅타문과 어, 아카데미와 딴 애들이 어, 무도 훈련 다 떨쳐버리고 파스코 목사님 통화주로방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그런 강한 좋은 훈련 받고 더 강한 더 자비스러운 더 사랑스러운 어, 성숙한 사람들 물론 완벽하지 않지만 되고 있는 과정에 훈련, 물란 빠뜨리지 않으면은 어, 점점 성수한 사람이 사람들 될 것입니다. 박수 우리 젊은 놈들 위해서 <웃음> 박수를 하면서 옛 너희들이 완벽한 뜻이 아니야. 근데 어, 과정에서 너희들이 성수해지가 있던 어. 어, 말이야. 근데 똑같은 순간에, 그렇게 훈련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지 훈련의 삶. 음. 어, 우리 빅타문도, 어, 너희들랑 훈련하면서, 개올라가지고 이대왕님에게, 어! 하면서, 아침마다 이대왕님하고, 어, 체력 운동과 역도 훈련과, 어, 트레이닝 해야 돼. 그 다음에 지금 빅타문도, <웃음> 우리 철창 기목부대, 어, 뭐야, 할리, 할리, 데비슨, 철창 기무부대, 어, 이제, 좀더 무서운 오로바이크, 어, 하기 전에, 작은 혼다, 어, 250cc 오로바이크 연습을 하면서, 우리 빅탄문도 지금 훈련하고 있지, 안전하게. <웃음> 그러기 때문에, 어, 어 야, 그, 철창 기모부대그 사진을 보자, 그국진영이랑 했던, 어, 한번그넥스트픽처로 가봐 넥스트픽처 아니 오케이 그렇지 하고 넥스트, 넥스트픽처로가 오케이 여기 이거 봐 우리 한 여덟 명이딱 그렇게 어? 도로로 딱 내려가니깐 확! 모든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멈추고 허 이거 뭐지 이 폐가 이거 무슨 폐지? 아 근데 우리는 이제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님께서 철창 기모부대 훈련과 어, 그몸 마음 훈련과 다 같이 팀 트레이닝, 팀 훈련을 할수 있는 그런한 기회를 열려 주셨으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 여러 물론 이 바이크 세계에서 오토바이 세계에서 깡패 그룹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게 되면 이 세계를 잘 어, 뭐야? How do y say navigate? 잘, 수 에? 갈수 에이, 잘, 이거, 뚫고 들어가야지, 아, 어, 어, 이, 이 깡패 놈들하고, 어, 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벌써 오르바이 팀들에 있는 참전 영상 팀들 같은, 어, 그분들하고, 우리 철창기무부대 만들고 있으니까 지혜를 받고 또 좋은 의견들을 바라면서 그러한 우리 철창기무부대 젊은, 사람,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철창기무부대 훈련장, 훈련자들이 큰 사고와 깡패들의, 깡패들의 싸움에 또 전쟁들에 깡패들의 전쟁들에 아, 빠질 수 없게끔 이 세계를 지혜로 지혜스럽게 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 우리 아는 참전용사 팀들과 오로이 팀들과 그분들랑 김마부대들랑 이제 가야지만이 하나님 보호권과 또 우리가 해야 될 목적, 구원의 역사, 복음 전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받아들이고 또 재림 예수, 우리 참 아버님을 만날 수 있는 참 부모님을 생길 수 있는 왕과 제사장 될수 있는 길 열려주셨으니 우리 철창기부대 그런 목표이 있기 때문에 훈련하 열심히 해야 훈련 열심히 해야 훈련.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훈련이 제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긴 라인을 타고 어, 철창 기목보다 훈련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막막어이게 뭐지 이렇게 하면서 막, 막 쳐다보는 거지 하고 똑같은 순간에 우리는 이제 다 똑같은 유니폼과 똑같은 어, 가죽잠바 조끼 아마 브라운 색깔로 할 거야 깡 어, 헬스 저스에 깡패들도 여기 위험하거든 걔네들은 까만 조끼 하니깐 어, 파스타 국목사님이 까만 조끼 하지 말라고 했더라고. 그러니 우리는 아마 아버님께서 입으신 커피 색깔, 브라운 색깔, 갈색, 갈색 가죽 쪽끼와 어, 잠바 를 하면서 그 갈색 가죽 가죽 잠바에다가 이제 거기서 패치새겨놓고 어, 등, 그면 마음대로 패치생기서 어느걸? 네. 마음대로 마음대로 패치생기면은뜯 맞아요. 특별히, 잘못, 어, 어, 패치를 집어넣으면, 깡패들이 와서 총도 쏜 경우도 많아요. 이 오토바이 세계. 그러니까, 우리 철창기모 부대 훈련, 내용들 하 면, 아, 뭐, 해야지만이, 에? 패치를 새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일반 분들도, 바이크 훈련하지만, 오토바이 훈련하면서, 미국에 와서, 한두 달, 삼, 두 달, 섭, 두 달, 아니면 3개월 동안에, 이대왕님 아래서 훈련해야지, 하고, 국진형님 아래서 훈련해야지만이, 패치를 새길 수 있는 패치를 주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혼자서 할수 없음! <웃음> 네. 그 오토바이, 어, 무서운 세계에서 그런 규칙들이 아주 무서워요. 하고, 무, 어, 그런 규칙들도, 어, 어 지켜야 돼요. <웃음> 그니까, 이 세계에서 물론, 어, 위험한 사람들 있지만, 또 똑같은 순간에 하나님 필요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예수님은 그냥 안전한 곳에 가지 않고, 예수님은 뭐라고요? 창녀들과 세리들과 문제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목회를 하셨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알파 남녀들 전도하고 구원의 역사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려주셨으니 우리는 지혜스럽게 또 우리 참전용사 조직들과 친구들랑 좋은 아드바이스 받으면서 좋은 지도를 받으면서 이 세계를 들어가야 됩니다. 뭔데 뭐, 네, 알겠죠? 이건 그러니까, 이런 세계가 아주 위험하니까 여러분 우리 철창 기무부대위에서 기도하시고 정성들이시고또 다른 나라에 있는 분들도 빨리 훈련하라고요. 빨리, 빨리 안전하게 코스도 다 밟으시고 코스를 다 예, 참사하고 안전코스 다 배우고 어, 오토바이크 능력 탈수 있는 능력 가지고 그 다음에 미가 왔을 때오토바이크를 임대하고 철창기마부대 이대웅님과 국진영감사원장님이랑 같이 타는 걸. 음,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도 어, 어 철창기마부대 패치를 어느 날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올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아주. 딴 사진 한번 보자. 주민. 이거 우리 성전교회 앞에 우리 그 철, 오늘 그 날에 초청 기모브래 원래 아하고 시계로 부터시작는데 이제는 한 여덟 백들이 팍 생겨 생기고 한이주 이 안에 여덟 백들이 빵 생겼죠 그냥 갑자기 아, 아 분산 분산 아니 분산 아니고 분패 분패 분 확산 확산 확산되고 있냐 할리 오로 백들이 확산되고 있어 혼다를 써도 돼요, 처음에. 250cc? 먼저 거기서 연습하고, 할리는 그 작은 거서안 맞니까. 그런 것도 할수 있지만, 근데, 어느 날에 그다 졸업한 다음에, 할리, 할리, 할리. 할리, 할리 오로바이 예? 를 쓰면서, 왜? 할리 회사는,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니, 셨 성전, 성, 성스러운 전쟁들. 어, 특별히 한국 전쟁에 참여했어요. 또 어 공산주의 사탄주의 월남 전쟁에서도 할리데이비슨 참석, 어, 참석했어요. 그러니까그 전쟁들을 하나님 편에 참석했던 오로바이들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는 그오로바이들을 어, 어, 그런 역사와 그런 우리 아버님의 스토리랑 연결되는 역사이기 때문에 초청팀하고는 <웃음> 그러한 어, 할리데이비슨 어, 오로바이 가는 것입니다. 뭔데 알겠죠, 여러분? <웃음> 여러분도 훈련하신데, 하되, 먼저 작은 바이도 시작하시고, 코스 다 보고, 어, 수업들 다 보고, 또 연습 많이 하시고, 안전하게 연습하시고, <웃음> 그 다음에 여기 왔을 때, 우리는 여러분, 여러분도 테스트 할 거예요. 얼마 나잘 타는지 한번 보고, 우리랑 그, 뭐, 어, 타기 전에, 먼저 얼마 나잘 타는지 한번 확인할 거예요. 바람직하게 몸마음 예? 주관하면서 탈수 있는지 예,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팀들이 그래서 인정한 다음에 여러분은 어, 이대왕과 아, 우리 국지님 감사원장님을랑탈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웃음> 그런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 겁니다. 뭔만데 알겠나? 어? 이 젊은 놈들이 뭔만데 알겠나? 그니까, 우리, 연구에는 국영 씨 그든가, 아니면, 어, 우리, 그, 뭐야, 한국에 있는, 어, 뭐야, 걔 누구야? 전 회장님 아들. 국남 씨요? 아, 국남이, 국남 씨. 국남이도, 어, 훈련도 하고, 어, 그러지, 그러지. <웃음> 그러면서, 너희들이, 너희 나라에서 훈련하면서, 여기 왔을 때에 에,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이대왕님과 에, 어.. 뭐야 국진님 감상원장님이랑 같이 탈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어.. 어 때가 오는 겁니다. <웃음> 오케이 오구경이어 국경 씨가 지금 찾고 있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국경 씨. <웃음> 구경시도, 에 어? 그, 뭐야, 철창 기마부대 훈련. 구경시는 어디 살지? 영국에 살고 있나? 한국 런던에 살고 다 아이고, 이거 이거 좌파 나라야. <웃음> 불쌍해, 불쌍해. <웃음> 하여튼, 아, 하여튼, 거기서 우리 그, 딴 데에서 살고 있는 우리 식구님들 이 연습하시고, 또 특별히 아버님께서 여자들! 어, 어 뭐야, 보트 타는 면허증까지 시켜셨으니, 이제는 철창기마부대 훈련도 우리 아줌마들도 여기 훈습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훈련 많이 해야 돼요. 안전하게 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실수로 다른 사람 죽을 수 있다고. 특별히 한 패로 탈 때.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히 훈련해야 돼요. 하고 우리는 그 보고를 받은 다음에 또 우리는 직접 우리 팀들이 여러분을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은 어, 철창 김하부대 이대왕님과 어, 국진님 감사원님이 같이 할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열릴 수 있어요. 근데 먼저 얼마나 책임을 다 하는지 또 얼마나 잘 하는지 보면서 이 예, 어, 평화군 군사군 김하부대 어, 훈련 같이 할수 있는 기회도 올라올지도 모르니까 열심히. 훈련하시고, 안전하게, 수업들도 많이 보고, 안전하게 탈수 있고, 또, 많은 연습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도 승리할 수도 있을, 어, 승리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웃음> 자. 오케이, 오케이. 멋있다, 멋있다. 와, 와, 와, 와, 멋있다. <웃음> 음. 그고한 패로 가는 것이 스피드로 갈수 없어요. 천천히. 한 패로 가야 돼요. 이거는 우리는 이제 이런 그룹라이딩 하니까 정말 이거는 몸마음 훈련 뿐만 아니라 서로서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말씀 말없이 해야 돼요. 내 앞에 있는 친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문제 있나 뒤에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되고 있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서로서로 서로 확인하면서 서로서로 서로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탈때너 그냥 어, 우리 혼자서 탈때 그냥 혼자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룹으로 살, 탈 때, 이 그룹을 보호해야 돼, 그룹을. 어. 그니까 자기가 부족하면은, 그것을 인정하고 빠려야 돼. 음. 왜? 자기가 사고 나면은, 자기가 문제 만들면은, 른 사람들도 죽어. 죽을 수 있단 말이야. 특별히 고속도로 훈련하면. 그렇기 때문에, 몸마음 훈련뿐만 아니라, 몸마음 훈련, 개인 몸마음 훈련 떠나서, 조월를 해서, 다른 사람들 몸마음을 보호해야 돼. 그니까 철창 기목보대 그렇게 좋은 군사군 훈련이요 민병대 훈련. 왜? 한마음이 되니까, 한몸이 되니까. 음. 하고, 우리 철창 기목부대, 어, 특점들이, 이제 우리는 철창을 들고 다니죠. 어 한번 그 한번 보자 우리 그, 따, 그, 따, 그 오른쪽에 있는거 네 우리 철창기무부대랑 <웃음> 여기 그 할리샵도 한번 가자 여러분도 우리랑 같이 타게 되면은 물론 확인도 받고 확, 확인 다음에 시험을 다 어, 통과한 다음에 학습하면은 우리랑 같이 타면서 어 여기 아주 특별한 미국 오면서 좋은, 좋은 어, 여행만 아니라 정성을 또 어, 평화군 경찰 훈련을 직접적으로 이대왕과 국지님 감사원장님이랑 같이 할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와 책임 오 5% 책임 분담하는 사람들만 우리랑 이런 어, 위험한 훈련할수 있고 그 사람들도 우리랑 같이 여기 월남포 마시는 에 월남면 먹으러 갈 수도 몰라요. <웃음> 그지 <그치>, 엄마? 어? <웃음>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월남보 <웃음> 자, 무슨 말인지 알겠나? 어? 답이 없어. 뭔 말인지 알겠나? 엄마, 어, 대신 답해줘야 돼. 네, 아니, 모르신 줄 아니, 대신 다 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없으니까. 어. 오늘 스튜디오니까 어 격해 내내 이제 들어오네 오케이 자 우리 성경 구절 들어갑시다 사사기 11장 사사기 10장 사사기 1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에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규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자신이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리고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 당신은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게 하리라 하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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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게 됩니 이따는 이거는 이거 사사기 전체를 먼저 봐야 돼요. 사사기 전체는 뭐냐? 사사기 전체는 요아와 갈렙을 요시아 통하면서 이제는 약속의 땅을 쳐들어가고 약속의 땅을 이제 침범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산민족들이. 근데 이산민족들이 이제... 사사기에서 점점 악화되는 스토리예요 사사기는 뭐냐면심판자라는 뜻이죠. 그치? 사사기는, 어, 한글말로 봤어? 근데, 근데 이제, 시, 재판관. 재판관. 거기에서 사사기가 나오지. 재판관 같은 건데, 그 재판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시대의 재판관 아니고, 그거는 뭐냐면은 앞에서 <목소리도> 아, Tribal leaders, tribal chieftains, 지역 영주들 지역, 영주들. 지역 영주들이요, 이, 이 판사들이 이러 지역 장군들이요,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이제 어, 군을 갖고 있는 장들이 이거는 이제 사사기가 나오는 판사들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런 내용 통해서 기디온, 어, 기드온도 나오죠, 여기에. 입다도 나오죠, 여기에. 어, 삼선도 나오죠, 여기에. 다, 이런 스토리들 통하면서, 뭘 보여주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난 땅을 잡고, 가난에 있는 문화 문명을 다, 없어야 돼야 되는데,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설치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면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윤리, 문화, 문명과 등, 그걸 상속받고, 다음 세대를 넘겨야 되는데, 거기서 안 했잖아요. 그안 했기 때문에, 점점 어떻게 돼요? 세속화 됐어요, 세속 점점, 가난 땅을, 가난 문화를 없애는 게 아니라, 점점 가난 문화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사기에는 사실 아주 슬픈 성경의 한 책이에요. 한 본이 한 본. 아주 슬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승리,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서 승리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쾌락주의 통하면서 어떻게 점점 악화 어? 악한 것들에 빠졌는지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사사기가 성경 안에 있는 것이 좀,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경고되죠. 사람들, 미래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들어가기 많은 전쟁들 싸우고 이게 하되 어, 하실 때에 우리는 맨 처음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워야 된다. 하고, 그 악한 사탄주의 문화들을 폐쇄해야 돼. 없애야 돼. 그 문화 문명권은 이스라엘, 어, 뭐야, 어, 하나님을 중심으로 잡고 가야 했었는데그안 했기 때문에 받아 이렇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입단은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지, 그냥 깡패의 장이야시기만하 하나님의 이름만, 여호와 이름만 알지, 여호와 성격을 모르고, 여호와의 근본을 모르고, 여호와의 윤리를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스토리와 사랑을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 없어요. 그냥 이방신 사고방식으로 여호와 하나님 이름밖에 모르죠. 그니까 이 입타도 미친 짓을 하죠. 여기 어디서 하나? 한번 29절로 넘어가자. 29절. 29절입니다. 자,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문하셋을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바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바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니대 이르기까지 20 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이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알꼬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섰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안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께서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두 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으로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두 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으로 인하여 애곡하니 두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가 자기가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의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해하죠? 이거 어떻게 됐는지. 이 입탄은, 하나님은 그렇게 몰라요. 그러니까, 이 입탄은, 입탄을 어떻게 하면은, 만약에 아몬, 아몬의 족을 싸우면서 이기면은, 내가 돌아왔을 때, 내 입문에서 나오는 사람, 하나님께 바치겠다. 죽이겠다. 알지세 휴먼 새크라이스. 인간 인신 공양. 인신 인신공양. 공양이라고 합니다. 인신 공양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예레미야 예레미야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신 공양 하나님의 머리에도 한 번도 통하지 않았다라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입탄은 하나님의 요과 하나님 이름만 알았지, 하나님의 스토리 몰라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윤리,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용도 몰라요. 그만큼, 가난 땅에 들어와서 다, 승리까지 다 얻었는데, 몇대 안에 망하게 됐죠, 다시. 왜? 발신과 가난신들과 여자들하고 노는, 게, 여자, 가난 여자. 가난의 여자들랑 부인으로 여자들이 귀엽고 이쁘고 뭐 이러니까 가난 땅에 있는 여자들은 부인으로 삼기고 점점 문화 좌파, 문화발신, 문화 가난의 문화들이 점점 이스라엘 민족들의 집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몇대 후에 입타시대에 하나님 뭔지도 몰라요. 이름만 알지. 이런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사실 한국에도 보면 크리스천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아무튼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이타의 이야기 보게 되면 이런 미친 행동 해야죠. 이 인신공연. 자기 딸내미 인신공여해요.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입을, 입을, 입, 입에 을 입을 나오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미친 바보 같은 맹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갬블링하는, 갬블링. 도덕하는, 도덕. 도박, 도박. 도박하는, 도박. 하는, 도박.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의 성격몰라 하나님의 누구인지몰라 그만큼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선도 보게 되면 은 어, 기디언의 이야기도 보게 되면 다 똑같아요. 입탄은 <웃음> 하나님을 그렇게 모르고 자기 딸내미도 죽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좋아 하신 것 처럼 하나님, 그것 을증 증오, 어하 죠？증 증오. 어 하나님 은딴 가난 신들 과 임신, 공 연하 는딴 신들, 딴종 교들 이라고 생각 했단 말이 에요？그만큼 성대 돼서 몰랐 고, 그만큼 자기, 전통돼서 몰랐고, 그만큼, 이산민족들이, 어, 성교인 하느님까지도 몰랐어. 요 가난 땅을 주신 하느님. 그 많은 군, 어? 전쟁들 통하면서 가난 땅을 침범했던, 어? 해주시는, 아, 뭐, 하느님. 모르는 거예요, 이 입탄. 그간 분의 문제, 분 가나 땅에 들어간 다음에 승리하고 분을 그 어, 이겼던 모든 전쟁들의 분을 갖고 점점 악화, 악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시키셨을때그 자기 적을 이면 이기면은 자기 적을 죽이면은 자기 적의 물품들과 물질적인 자산을 훔쳐갈 수 없다. 그다 태워버려. 태워버려. 라고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냥 자기 본인의 아들딸들이 승리하기를 원하, 원하지 어제 안 하세요. 자기 아들, 딸들이 윤리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원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많은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의 성공, 성공, 승리만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그것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이들이 그냥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딴 군대, 딴 나라를 침범했는데 그딴 나라 자산을 훔쳐갈 수 없죠. 여자들 훔쳐갈 수 없죠. 물건들, 어? 물건 물품을 훔쳐갈 수 없죠. 다 태워버려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물질는 독이 될수 있다. 음. 딴 사람들 물건들 딴 사람들 전쟁을 이겼으니까 그 사람들의 내용들을 가져가는 것을 익숙해지면 너희들이 깡패들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자, 자산과 물품들 수, 얻기 위해서 전쟁들 만들 것이다. 즉, 너희들이 공산주의 놈들 될 거야. 좌파놈들. 보다 더큰 목적과 보다 더큰 윤리 위에서 싸우는 거아니라 물질. 돈, 자산. 그러면은 이, 그 민족이 악하거든. 우리는 자파 놈들과 세계 공산주의 싸우고 있을 때 그들을 이기고 자기 있는 물, 물건들과 내용들다 훔쳐갈 가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니 안 돼요. 그거는 아주 악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의 해방, 자유, 에? 자유와 책임,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야죠. 그 사람들이 이유... 자기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가고 자기 있는 모든 어, 아들 딸들 다 가져가고 어, 돈다 가져 이거 이거 위해서 하면 범죄인들 돼 범죄 범죄 똑같아 깡패들 애국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싸우면 안돼 평화군 경찰 그런 마음은 절대로 안돼 평화군 경찰은 아 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 저는 헌법을 지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지혜스러운 아버지시죠. 저희 아들, 딸들을, 본인의 아들, 딸들을 승리를 얻게 하시고 하시는 다음에 야, 너희들이 그 적을 이겼으니 너희들이 어떤 목적으로 싸웠냐? 그 적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과 여자들과 이런 것들 위해서 싸웠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싸웠냐? 나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해방, 하나님의 기쁨 위에서 싸웠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가는 땅에도 어, 들어간 다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죠. 모든 say, wheat and grain 곡물을 다 태워버렸어.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전쟁 싸웠는 데 캐나 땅다 얻어 먹었는데 쾌락주의 놈들 될까봐, 좌파 놈들 될까봐, 약속의 땅을 기르지 않고 발전시키지 않고 그냥 이겼으니까 이제 그냥 잔치, 잔치로 노는 거예요. 이거 마니 쾌락주의.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 어른 다음에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려줘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쾌락주의. 착한 놈들 될주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승리, 어, 지혜로 우리가 승리 얻었을 때에 yeah.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불려야 돼.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야 돼. 하나님을 중심삼고 앞으로 나가 이스라엘 민족 들이 그렇게 해되었는데 가난 땅그큰 땅을 장악했는데 하나님을 중심을 중심으로 안 나가세요 성전을 만들고 성아아 아, 성일들 성일들 헐리 성일 성일들 지키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내용들을 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전통과 하나님의 성품을 알수 있고 어린 나이부터 쾌락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좌파놈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음? 배워야 되고 그 내용들로서 이제 판단을 잘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그 젊은 이들이 쾌락주의 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그, 가난 땅은, 아, 가난 땅 아니고, 어, 약속의 땅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죠. 책임감 있는 사람. 그냥 잔치로 그냥 놀고 싶은 사람 아니고, 책임 있는 사람. 그런 세대를, 어, 길러야 됐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승리를 얻었으니, 쾌락주의 잔치놈들 되어버렸어요. 이번에 이겼으니 다음 다음의 싸움에서 준비하지 않았어요. 계속 그냥 놀았어요. 계속 놀았으니까 하나님 던지 버리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누군지지 모르고 점점 가난 땅에 있는 문화 문명권을흡수돼 그러면서 다시 타락해요. 나라가 다시 망하는 거예요. 이번에 입탄은 아몬의 족도 이겼지만 사사기에서 바벌론은 다시 오죠. 다 죽이죠. 왜 이제는 승리를 얻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악한 놈들 되니까 하나님께서 공표하신 하느님으로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적들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아들 딸들도 심판해요 똑같이 악한 사탄주의 놈들 때문에 악한 좌파놈들 됐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본인의 아들 딸들도 심판해요 공평하시니다공평하시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 암살하려고 그러고 죠 지금 미국의 폭동이 계속 여기저기서 터뜨리고 정말 11월 달이 되면 큰, 큰 싸움이 벌어질 수 있죠. 우리 한국하고 일본 모든 식구님들이 여기 왔을 때 죽음을 각오하면서 와요. 이번에 철창축제에 바로 다음 3주 일후에 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시간인데 정말로 미크로커스서 죽음을 각오하면서 와야 돼요. 여기서 내전이 크게 터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아버님 사랑하고 이대왕님 사랑하고 아버지 삼땅을권님 사랑하고 말만하지만 전쟁터에서 진짜 나타날거죠 보라. 안 그러면 그냥 뒤에서 TV 보는 것처럼 어이 대왕이면 가서 죽으라고 보라. 가짜 사기놈들. 아버님 위해서 죽을수있다고 말했으면은 진짜 죽을 수 있어야 돼. 그리스도 아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세계 좌파놈들 싸워야 되면 은 죽음을 두려워만 한대. 여자들 이거 여자들의 문제예요. 여자들! 여자들! 이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니까 좌파놈들의 협박들 들어. 어 내가 아이들도 있는데 뭐 가정도 있는데 좌파놈을 싸우자면 가정과 아이들 다루어 암을 빨리 없애지 않으면온 몸이 죽어 사기파. 그러니까 이번에 철창 축제가 그렇게 어? 심각한. 그 당시되면 많은 폭동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 좌파놈들이 폭력을 쓰면서 사람을 쏘고 그러고, 그러고 있으니까 아니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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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들만 그래. 실체적인 왕과 제사장들과 왕비들과 부인들이 하나님을 모여서 죽으시다고 하는 평화군 경천들이 전쟁터가 나타나야 돼 나타나지 않는 놈들이 반역자들, 겁쟁이들 배신자들이에요, 배신자들. 가벼운 거아니라 법에서 그것이... 어? How do you say, 사형이에요, 사형. 사형이에요. <목소리> 말로만 아버님 보호하고 3대 원권, 어? 랑천쟁터은 싸운다 말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심벌, 심벌리즘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실체적인 싸움에도 가짜들과 진짜들이 분리돼요. 양들과 염소들이 분리돼요. 진짜 아버님 위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 와 아버님 위에서 말로만 죽겠다고 하면서 배신하는 것. 그것이 나타나요. 사기놈들이 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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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 아이들과 손자들까지 다 학살, 대학살돼요. 이렇게 바보들이 가짜 사기꾼들 너희들이 진짜로 아버님의 전쟁터에서 나타나지 않놈들 는 가짜들과 진짜들 분리해 자기 목숨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 영원히 살려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우린 주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안 돼. 안 그러면 가짜야. 왜? 우리 죽으면은 우리 영광 있게 아버님 옆에 갈수 있는 거예 참부님 다시 만나시고 또 특별히 좌파 놈들과 사탄주의 놈들 전쟁터에서 싸우면서 죽었으면 그것도 더 영광 자리 없죠 가짜 놈처럼 사기 놈처럼 말만 이대왕님과 삼대왕권과 참부모님 사랑간다 하면서 전쟁터싹 없어지고 그런 놈의 지옥 더 높은 지옥 가짜놈들 사기놈 <목소리> 이대왕님과 삼대방권과 국주님 감사관자님과 강왕 아버님과 아버님과 참모님 주여라! 내가 <목소리> 말하고 있지 너희들이 어? 몇년더살수 있게 잘로 살지 못할까 자파놈들이 장악하면 벌써 다 리스트에 담기들어있니다 대학살 후보자 얼마나 사기놈들이 많은지 참. 핑계 진정자식들 아버님은 뭐 얼마나 심각한 사탄화하는 싸움, 싸움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랐죠. 아버님의 3대 원권과가영와 아버님, 우리는 목숨 걸고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무슨 감동적이기 위한가? 아야 무슨 드라마 찍기 위한아야 신체적인 하나님의 왕국 이! 우리가 여러분은 아버님의 3대 왕권과 가인와 아벌과 참모님을 사랑하면 코로노 바이러스와 뭐, 뭐, 뭐, 기차 이리 이거는 문제가 아니야, 이게! 철창 축제는 전쟁터인데, 그 전쟁터 안 나타난 난 놈들이 배신자들이야. 한테침 뱉는 거예요. 그런 놈들 어? 보지도 않을 거럼고미국이 죽게 되면서 내전이 일어나면서 좌파 놈들이 들어가게 되면 큰 싸움이 일어나요. 미국이 죽게 되면 은여러분은다 죽어요. 그거 알죠? 한국 자파 세력들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다 죽여. 도망갈 수 없다고 피해할 수 없다고 핑계할 수 없다고 전쟁터에 와있어요. 이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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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하게 우리 어, 오늘 이 비디오를 다 어, 한국 일본 식구들과 세계 식구들한테 보내야 돼. 우리 이상혁 회장이 한국에서 이이 이, 이, 이 내용을 전 한국 식구들 보내고 어, 우리 그룹들이 또 에리카와 카초가 어, 일본의 식구들다 보낼 거야. 아난 어, 그런 말안 들었다고 여러분 핑계 못할 거야. 철창 축제 왔을 때 우리는 다 여기에 누파노 있는 사람들 다 우리는 다 죽음을 각오하면서 철창 축제하는 거야. 안티파 비엘렌모이 상위 놈들, 막스 이 폭동 어, 놈들이 다 와. 그런 조건 세우지 않으면서 그냥 TV 보면서 TV 통하면서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은 사기놈들이에요. 어떻게 TV 통하면서 전쟁 싸워요?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런 놈이 죽을 놈. 자 사기노 영원토록 세세대대 손손 갑자기 반역자 이름을 붙일 거야. 여러분의 후손들이 부끄러워할 거야. 말로만 아버님의 상대모권과 함께 전쟁터에 쓴다고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도망간. 사기꾼 그런 놈 되지 마요 여러분의 근본마의 양심은 알아 핑계코만 하라 이대왕님과 삼대왕권과 아버님의 후계자 상속자 대신자 이대왕과 삼대왕권과 국진 어, 어 감사 원장님 가정과 우리 아이들 다 전쟁터에 놓고 있어요. 우리는 가정 핑계하지 않아. 우리는 직업 핑계하지 않아. 우리는 모든 걸. 우리는 이런 거안 하면은, 사탄 세계 사탄의 왕국이 전 세계 덮으니까, 더 심한 벌과 역사가 있나요 여러분 알죠? 성경 역사에. 약속의 민족들이, 어? <웃음> 책임을 안 했을 때, 그 미크로 코스모스, 마크로 코스모스 망하는 것을 알게 되죠? 알죠? 그 원래 아는 사람들이 막막 핑기핑기 뭐뭐 코비드 코로나 핑기 뭐뭐뭐 기자경리 사기놈들 가짜놈들 원리몰래놈들 세상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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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체적으로 여러분은 총기 들고 마음 안에서 결정해야 돼요. 총기난사장이 여러분은 나는 죽어도 싸운다. 나 모르는 사람내나 싫은 사람들도 보호한다 나는 게, 어, 시민경찰이다. 이것을 실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냥 상상로 으 하는 거 아니야. 실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 결정해야 된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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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의 후계자 상속인 대신해 이대왕과 삼대왕관과 국진감사원 원장님 가정 사랑하는 천만 <끌레인> <웃음> 여러분은 가짜 하지 말라고 진짜면 진짜 하라고 말라는데 한 번도 그런 바보 같은 핑계 반역짜리 사기놈들의 핑계들 듣게 되면은 여러분 누구인지 알 거예요. 이상열 회장과, 어? 에리카와 카이초가 그런 보고나 한 번도 안 듣고 싶다. 한 번도 안 듣고 싶다. 그, 그, 그런 내용들이 사기놈들의 내용이에요. 무슨 거론 때문에 못 온다고. 사탄이랑 싸우고 있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어? 세계적인 세계 대전이 일어날 주인 직전인데 그거 모르고 어내 입술을 장악하려니까 내 직업을 잃을지 몰라 목숨을 잃을 거야 이 바보야 자파놈들이 들어오면 은다 장악하면 세계적으로 바보 같은 짓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바보, 로아이큐, 멍청한, 어? 멍청할 한멍청수 있는지 몰라. 진짜. 사기꾼들이지. 이 방송 보는 놈들 사기꾼 하지 말라고. 여러분은 사기꾼 하지 말라고. 그런 놈들이 사기꾼 하지 마. 여러분은 하지 말라고. 여러분 정말 참모님 사랑하고 어? 아버님의 3대 왕권과, 국진 감사원장님 가정과, 어? 가인와 아벨과, 천일국과, 천일국 헌법과, 금, 주, 축복식과, 모든 걸 사용하면은 그런 사기놈 되지 말라고. 여러분, 진짜 이야 돼, 진짜. 진짜는 진짜를 알아! 두고, 뭐야, 아, 죽는 것을 두고 하면 안 돼요. 아버님 두려움, 죽음을 두려웠던 것 같아. 그런 사기놈의 삶사실것 같아. 강현실참모님이 두려움, 어, 죽은 것을 두려워는것같데 아버은 정말로 전부님 사랑하고 천일국을 사랑하고 천일국 헌법과 아버님의 상대왕권과 감사원장님과 모든 아버님의 정성을 사랑하면 은 우리랑 철창축제 전쟁도 같이 서야돼. 멍청한 무슨 코로나 무슨 자경리 핑계한 놈들이 사기 놈들. 이 비디오 우리 이성열 회장하고 어, 에리카와 가초한테 모든 아버님 권하고 있는 식구들한테 보내라고 할 거야 비밀없어! <놀람> 여러분은 얼마나 하느님을 또천부님을 아버님의 삼대관과 천일국을 사랑하는지 보자고 우는 어차피 천쟁터가서 서기 기될 거니까 우리 아이들까지 다 사귀는 것 이제 김, 진짜들과 가짜들이 분리돼요. 염소들와 양들. 때가 다 왔어요. 자! 이맥스는 세계적으로 우러나갔더니 모든 어, 주법가지한대보내 그러면서 다음 주에 봅시다.